엄마의 게임 디아블로 가 나왔다면서 다 재밌다지 처음은 앵벌 소설을 추천 다들 델보가 사기라지 길을 찾아서 징징징 어? 시체를 찾아 징징징 아! 그냥 방을 다시 파 나도 귀찮다며 징징징 밤 10시가 되면 또다시 서버를 점검 그 전에 뭐라도 먹어놔야 맘이 놓요 근데 또 백섭이 되면 어떡해 난 다시 근심 걱정이 가득해 갑자기 멈추면 눈앞이 깜깜해 아까 먹은 내 베르르니 문 열어 문 열어 리자드 문 열어 아형도나나요 대체 언제 끝나냐고 망할 서버 점검 빨리 문 열어 문 열어줘요 oh 남들 다 먹었다는 샤고는 잡았는지 몰라 망할 한다리에 오케이 딱한 번만 더밤 10시가 되면 또다시 서버를 점검 강제로 새 나라 어른이로 만드는 고마운 리처드 근데 난 새벽까지 기다린 채 다시 또 세상을 정화할 준비해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악마의 게임 왜 이렇게 재밌을까 문 열어 문 열어 비자드 문 열어 아형 도착마요 대체 언제 끝나냐고 망을써버점건 빨리 문 열어 문 열어